뚜카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띠입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 이어폰계의 명가 QCY에서 나온 신제품 QCY T5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아무래도 QCY T3가 너무 실망스러운 작품이기 었 때문에 처음에 T1을 보셨던 분들께서는 아마 T5에서 더 나아진 모습이 나왔을 거다 하고 기대를 많이 하셨으리라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에 리뷰했던 QCY T3가 한달만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T5를 다시 구매를 한 반신반의 하면서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첫인상 자체가 매우 달라졌는데요 어, 왜 그랬는지 디자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의 첫인상은 그간에 취하고 있던 QCY 디자인 형태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 보시다시피 사각형의 디자인을 취함으로써 그간의 큐시와에서 선택하고 있던 둥그런 모양의 디자인에서 많이 탈피되어 컴팩트해졌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바늘구멍 같이 튀어나와 있던 LED 인디케이터는 내부로 들어갔으며 USB 타입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USB-C 타입이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아무리 그렇긴 해도 사실 2만원대 가성비 제품의 C타입을 바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유닛 자체는 에어팟과 매우 흡사해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T3의 막대형 유닛과 반커널형 즉 세미커널형 디자인에서 원통형 유닛 즉 에어팟과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을 채택했고요 을 커널형으로 다시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광을 선택했기 을 때문에 디자인이 좀 고급스러워진 그러니까 어, 뭔가 기존에 산 티나는 유광이었다면 은샤오미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나 조금 볼법한 무광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훨씬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간단한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블루투스 5등급, IPX 5등급 AAC와 SBC 코덱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T3와 그렇게 달라졌다고 볼 만한 스펙이 하드웨어적으로 있지는 않은데요 어, 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배터리 용량이 대폭 줄었다는 점입니다 어, 자체적인 시스템의 최적화를 통해서 비슷한 시간대의 퍼포먼스, 사용시간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어, 이어버드 개인은 40mA, 그리고 케이스까지 합쳤을 경우 380mA의 용량을 보여줍니다 뭐 크게 뭐 양이 줄었다고 해서 T3에서 보여주던 뭐, 네, 네, 유닛 자체는 4, 5시간, 뭐전 케이스까지 포함했을 때 25시간 사용하던 퍼포먼스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그동안 QCY 와 제품을 이용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QCI 제품이 크게 배터리 성능면으로 딸리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또 크게 불편한 적도 없었고요 한번 충전했을 시 일주일 정도는 통근하면서도 끊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T3에서 채택을 하고 있던 오른쪽 유닛 마스터 방식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을 있죠 오른쪽 유닛을 기본 유닛으로 사용해서 페어링을 하는 이어서 왼쪽 유닛까지 페어링을 해주는 방식을 벗어나 T5에서는 어, 왼쪽 유닛 오른쪽 유닛 가리지 않고 모두 듀얼 페어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오른쪽 유닛을 먼저 뽑지 않고 왼쪽 유닛을 먼저 뽑아서 페어링을 해서 사용해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어, 이 방법을 채택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페어링 문제라든지 초기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얼추 해결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뭐 고질적으로 있었던 오른쪽 유닛 사용시간이 조금 더 짧다든지 아니면 뭐 충전 시간에 뭐 문제 뭐 한쪽만 들리고 뭐 왼쪽에 뇌에서는 들지 리 않고 자꾸 모노모드로 돌아가서 초기화해야 를 했던 문제들을 먼저 해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밖에 터치 부분도 변화가 꽤 많은데요 어, 이전 T3에 추가되었던 볼륨 조절 그 기능이 사라졌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좀 매불매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어팟처럼 확실한 제품은 볼륨 조절 이런 게 사실 좀 편하긴 합니다 어, 그런데 T3를 쓰면서 볼륨 기능 조절 이게 좀 제멋대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편했었거든요. 좀만 터치해도 뭐, 뚝딱뚝딱 올라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렇지만 이 T5에서는 그 기능이 사라짐으로써 뭐 어느 부분을 터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볼륨이 막 올라간다거나 내려간다거나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다른 부분들은 얼추 비슷합니다. 어, 두번 터치했을 시에 전화를 받고 끄는 기능이라든지 노래를 재생하고 일시 정지하는 기능, 뭐 다음 곡으로 넘기는 기능, 이전 곡을 재생하는 기능, 2초씩 터치를 하면은 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어버드의 윗부분을 터치를 함으로써 그간 조금 T3에서 터치 부분이 조금 어색했던 그러니까 어딘지 잘 몰라서 아무나 누르는 거를 어, 조금 더 확실하게 결정을 해주면서 사용상의 편의점을 더해 준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시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왼쪽 유닛을 세번 터치를 하면 시리가 바로 불려진다고 합니다. 물론 사실 시리를 사용하실만한 분들은 다 에어팟을 사용하고 있겠지만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사실 여타 기능들과 다 비슷하고 웬만한 뭐 볼투스 여폰들은 다 똑같이 있는 기능이기 들 때문에 별로 크게 궁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T5만의 좀 경쟁력이다 싶은 부분이 바로 이 게임 모드라는 게 생겼데요 는 어, 오른쪽 위에서 세번 터치를 하면 비품과 함께 작동합니다 어, 기존에 있던 딜레이를 60ms까지 어, 단축시킴으로써 약 30만원대의 제나이저 모멘텀 어, 이 제품이 약 65ms인데 어, 이것과 좀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60ms 훨씬 더 빠르죠? 이 그러니까 기술을 채택을 해서 영상과 소리의 딜레이를 최소한으로 줄여줌으로써 조금 더 고품질의 뭐 영상 뭐 시청이라든지 게임을, 게임의 사운드를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해 주었습니다 기기 자체의 음질은 T3보단 조금 나아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저는 음, 뭐 이런 소리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T3에서 커널형으로 바뀌었다보니까 조금 더 노이즈 그런 캔슬링 기능이 좀더 강화된 느낌 주변의 소리를 느끼지 않고 조금 더 음악을 잘 들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좀 다만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뭐 기존의 T3나 T1S T1S도 계속 뭐 많은 유튜버분들이 얘기를 하셨죠 저음 부분이 조금 풍성한 것 같다 어, 이 T5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음 부분이 좀 세다 보니까 어, 좀락 음악이라든지 뭐좀 저음 부분이 강조가 되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음 부분이 풍부해서 복 퀄리다든지 높은 음역대가 묻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습니다자 마지막으로 사용상에 생길 수 있는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한 가지 문제와 좀 아직도 늑 해결이 되지 않은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발생하지 않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QCY T3를 사용하고 계시던 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사실 T3를 구매하고 나서 한 달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요 어, 바로 충전기 이 케이스가 충전도 되지 않고 이어버드 이 유닛 자체를 충전을 해주질 못하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는 뭐 자연스럽게 충전도 안 되고 연결을 해봤자 계속해서 초기화 불량만 뜨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T1S를 또 사용을 할수 밖에 없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가 또 후속작에서 발생이 안하이란 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 또한달 사용하고 또못 쓸까 말이죠 어, 두 번째로 얘기 드릴 건 바로 이제 통화 음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T3나 T1S, 뭐 T1 여태 계속해서 QCI 제품의 고질적인 문제로 씹혀왔던게 바로 이 통화음질인데요 어, t 3라든지 T1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시끄러운 통화음질을 보여주고 있다는게 좀 안타까울 따름이긴 합니다 에어팟과 비슷한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고 이 끝부분에 마이크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졌다 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덜 만족스러운 수준인건 사실이긴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오늘 제가 집에 오면서 일 끝나고 집에 오면서 겪었던 건데요 어좀 사람이 많은 뭐 용산역이라든지 뭐 전철역 그리고 뭐그 홍대 한가운데에서 느꼈던 건데 연결이 여전히 툭툭 끊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블루투스 휴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직도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QCY T5 제품 자체는 뭐 크게 T3에 비해서 달라졌다 라기보다는 다시 원래대로 회귀한 디자인과 어 또좀 짜잘짜잘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부분들을 조금 충당을 해서 나온 신제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크게 만족스럽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아졌네 할 정도의 수준 하지만 여전히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t 1을 뭐 구매를 하고 계셨다든지 고민을 하고 계셨다든지 아니면은 티스나 t 5를 저울질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동급 비슷한 가격의 다른 제품들을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추천을 드릴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두로 뭐 가성비를 체험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은 구매를 하면도 나쁘진 않겠지만 먼저. 나서서 제품을, 이 제품을 구매를 할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뚝테크 여기까지구요 어, T5 어, 같이 살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죠? 저는 어쨌든 추천을 드리지 않는 편이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봐이